안녕하세요. 저는 살림이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못 산다는 것이 불편한 점도 많았지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실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기에 선택한 것이었지요. 그때만 해도 대학의 꿈은 접었습니다. 걍 취직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에 앞날에 대한 비전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 하나 잘되고자 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고등학교는 학비 걱정은 하지 않았지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되었고 교통비 정도만 받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1년을 그렇게 다니고 2학년에 접어드는데 예전의 꿈들이 스물스물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반과 반에 몇개 과목을 수강하면서 조금씩 수능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공부는 잘 되지 않더군요. 검은 건 글씨고, 흰건 종이고, 그냥 걍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으나 대학 생활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등록금부터가 문제였지요. 바로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바를 구한다고 하기에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친구가 받는 월급보다 제가 받는 월급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바라고 월급을 조금 더준 것인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돈만 많이 받아서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 선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잘해보라고 격려도 해주셔서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탄광의 막장까지 가서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대학을 마쳤다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돈에 약간의 돈을 보태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대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결제비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당구도 배우고 할때 저는 집으로 가서 부모님을 도와야 드려야 했고 대학 다니는 것조차 사치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는 알바를 해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공사장에도 가보고 학력을 속이고 공장에도 가서 일을 하였지요. 여름은 그래도 할만했는데 겨울은 쉽지 않더군요. 겨울이었습니다. 알바가 별로 할 것이 없어서 생각해낸 것이 군고구마, 찹쌀떡, 김밥 등등 찹쌀떡과 메밀묵, 김밥을 가지고 다니며 파는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로 도매집에 가서 끼어다가 포장해서 파는 것이었지요. 원가는 찹쌀떡이 400원, 김밥 800원, 메밀묵 800원 짜리를 찹쌀떡은 1,000원, 김밥 2,000원, 메밀묵은 2,000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장사를 한 곳은 주로 용산과 영등포 쪽이었는데 주로 여관이나 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시간은 보통 8시부터 새벽 1시나 2시 정도까지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광경들을 목격도 하게 되었습니다. 꾸줄근한 여관방 같은 데도 들어가고 좀 나은 장급 여관에도 각오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였는데 가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만원 내고 거스름 돈안 받는 사람도 덜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지 상했지만 받았습니다. 돈이 뭔지. 이 가난을 열0배 20배로 갚으리라 생각면서 흔한 말로 밑바닥 인생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나쁘게 볼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 좋아서 이짓하는 줄 알아 하고 말하던 사람들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이짓거리 안 한다고 삶의 넋돌이를 늘어놓으며 눈물 짓던 사람들 하늘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연말이라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데 통 하나 메고 소리를 지르려니 목도 아프고 힘도 들었습니다. 첫날은 통을 메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냥 들어왔는데 찹쌀떡이란 것이 하루 지나면 굴어접 할 수도 없었고 버리기가 아까워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안면몰수하고 시작을 하였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지나갈까 머리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추위에 꽁꽁원 손을 비비고 찬바람을 맞으며 6시간 정도를 돌아다니다 보니 며칠 안 가서 입술도 트고 자고 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것 끝장을 보자고 깡으로 버티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갈 차도 없고 택시를 타자니 돈이 아까워서 사창가 골방에서 쭈그리고 자기도 했습니다. 후줄근한 냄새나는 이불을 덮고 누우면 그래도 엄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다녀야 하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단지 불편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이 떠올라 다시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였습니다. 첫 직장 생활을 나름대로 건실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봉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정말 성실히 일했고 직장 동료가 아가씨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처음 소개로 만난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2년간 별탈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며 돈도 많이 모으고 여자친구와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동료들이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는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왠지 나도 하면 될것 같아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는 화랑기에 접어들어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관심 없었던 제게 첫 번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이던 펀드는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던 때였습니다. 가진 돈 10%가량을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올라갔었습니다. 하루하루 수익률 보는 재미도 있더군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성실히 적금만 부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펀드에 한참 재미를 보고 있을 때 직장 동료가 펀드보다는 주식 투자가 수익이 좋다고 얘기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사놓기만 하면 오를 때라 주식의 무서운 점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3개월 가량은 계속 수익만 났었습니다. 어느 순간 가진 돈 모두를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발 경제 위기다 하면서 서브프라임인가 뭔가 사태가 왔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주식은 약간 반등하였습니다. 역시나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에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자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물타기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약간 반등이 있었으나 또 다른 악재가 터지네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는 폭락하였고 우리나라 주가도 폭락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반토막이 나고 또다시 반토막이 나더군요. 나중에 거의 휴지조각이 되다시피 되어서 팔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직장생활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상승한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보유한 주식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원금을 회복하고도 35% 수익이더군요. 다음 날 모두를 시장가로 처분하였습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었다면 지금 몇대 이상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전 공포를 맛보았기에 수익으로 처분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식이 오를 때에는 좋았지만 손실 볼 때면 인생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한번 경험을 하여 보니 다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였고 애들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고 연말이 되면 가끔씩 추위에 꽁꽁한 손을 비비고 찬바람을 맞으며 잡쌀떡 팔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은 비록 언젠가는 주식의 압제에서 벗어나 더 가치 있는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